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특별한 걸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바로 짠! 제가 스타벅스에서 리프리퀀시를 열심히 모아서 받은 2020년도 스타벅스 다이어리입니다. 이 다이어리랑 이팬홀더까지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스타벅스 다이어리와 펜홀더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스타벅스 다이어리를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취방에 칼이 없는 관계로 가위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리 피스 할까봐 좀 무섭네 그냥 손톱으로 뜯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개인정보를 적을 수 있는 것들이 쫙 있고요 그리고 1월부터 월별 달력이 쫙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는 간단하게 노트를 적을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아마 월별 계획이라던가 주별로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이렇게 12월까지 넘어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는 이제 한달 목표를 적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될 것들, 체크리스트, 목표 이런 게 있고 달력이, 작은 달력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 굉장히 디테일한 일기장이에요 1월 1일, 1월 2일, 3일 이렇게 하루하루를 적는 공간이 굉장히 커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주말은 토요일, 일또 이렇게 작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또 센스가 있는 구성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월만 렇표 엄청 많아요 또 1월이 끝나면 2월, 또 2월 목표, 계획들 뭐 기억해야 될 것들 있고 또 2월 1일부터 이렇게 굉장히 하루하루를 좀 상세하게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여행에 집중된 것도 있었고 또 약간 주별로 월별로 이렇게 된, 되어 있는 게 있었는데 저는 딱 이게 일기처럼 쓸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좋았어요. 또 이거 자세히 보시면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렇게 시간별로 도 적을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뭐 이거는 각자 선택에 따라서 어떻게 적을지는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쭉 이렇게 넘어가서 이것도 12월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적을 공간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12월이 끝나면 은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점으로 찍혀있는 그냥 무지 노트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에는 이렇게 달력이 있고 네, 이게 쿠폰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대했던 스티커입니다 스타벅스 스티커가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쿠폰입니다 음료 쿠폰이고 이거는... 뭘까요? 너무 슬프게도 한국어가 없네요? 음... 영어를 찾아보니까 그냥 다이어리에 대한... 아! 이 다이어리가 스타벅스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다른 회사를 협력을 해서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아마 그거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건 다시... 없더라도. 오늘 이것도 그냥 빼버리는데 이것도... 이것마저 빼버리게 좀 아깝네요.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펜홀더 펜홀더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여기 스티커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스티커를 떼서 여기 다이어리 붙여가지고 펜홀더로 쓸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타벅스 다이어리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조금 짧은 영상으로 찾아왔는데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